평택에서 작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비범한 여인 등장과 동시에 개진상의 뚝배기를 까재끼며. 야 사장님 다냐? 짱년. 네가 먼저 자. 어마무시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왼쪽 허벅지 뒤쪽에 이쁘장한 상어 문신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타입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란이 내연남을 살해한 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물심 양면으로 나서서 그녀를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데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미란의 옆자리를 지켜주며 든든한 보스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틈만 나면 폭행을 일삼 미란의 남편을 살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하여 미란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정말 이보다도 훌륭한 사장님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던 바로 그때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학생으로 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근데 네 부모라도. 애초부터 연희의 목적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미란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든 뒤 최종적으로 그녀를 살해하여 보험금 5억원을 모조리 갈취한 것인데요 그걸로도 모자라 연희는 미란의 허벅지에 상어문신을 새긴 뒤 그녀와 신분을 바꿔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단지 자신의 다리를 만진다는 이유로 형사를 죽이고 아니 태웅 씨나가자마자때 다를 만지잖아 문신 들게 뻔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우 나도. 자신의 돈을 노리는 사채업자 박두만을 살해하는 같은데. 이돈내 거야. 단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껴나가며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등쳐먹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녀. 다시 한번 전도연의 매력에 옴팡 빠질 수밖에 없었던 지푸라기 쑥 보석 같은 존재, 최연이었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 이제부터 네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좀 웃어. 그래도 돼. 다 끝났어. 주인은 어린 딸과 함께 단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던 보통의 옆집 아줌마였는데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 모든 것은 주위의 거짓된 연기일 뿐 그녀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끔찍한 연쇄 살인마였죠. 순박한 주부의 모습을 한 평상시와 달리 슬래시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두꺼운 파카를 껴입은 뒤 길다란 장우산을 들고 다니며 누가 봐도 수상한 인물임을 대놓고 티내는 편입니다. 희생자의 주변을 장시간 맴돌며 기회를 엿보다가 일순간에 급습. <놀람> 끔찍하게 살해한 뒤 랩으로 칭칭 감아서 방안 창롱에 유기하는데요. 이후에는 놀랍게도 희생자의 집을 빼앗아 그곳에 털을 잡고 살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지금까지 연쇄살인을 벌였던 이유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집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희생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쇼핑을 하고 그동안 살해한 희생자들의 물건을 방안에 모아놓는가 하면 새로운 동네 주민들과도 아무렇지 않게 소통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매우 강한 편으로서 뭐든지 일단 내 거라고 우기는 억제의 끝판왕이며 광기어린 눈빛과 표독스런 말투 애얼은 할것 없이 공평하게 적용 되는 일관된 폭력성을 자랑하고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힘이 매우 센 편이라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와의 1대1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야말로 역대 여성 살인마들을 통틀어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 둔기와 날붙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최적의 전투형 살인마였달까요 시종일관 소름끼치는 눈빛과 미친 카리스마 개쩐 는 집착을 보여주었던 땅끝지 대마왕이었죠 지금까지 손에 땀을 주게 만들었던 본격 부동산 스릴러물 숨바꼭질의 주희였습니다 영숙은 외딴 시골마을 무당의 딸로 태어난 갸녀린 소녀입니다. 서태지를 매우 좋아하고 말과 행동에 전혀 거침이 없는 꽤나 반항적인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귀신을 내쫓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온갖 학대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해 영숙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엉망진창 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20년 후에 미래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는 왜? 너가 죽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미래에서 걸려온 서연의 전화로 인해 자신이 곧 엄마에게 죽임당할 것을 알게 된 영숙. 결국 자신을 죽이러 온 엄마에게 카운터를 날리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화끈한 반격에 성공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영숙 하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그녀의 반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 자체를 즐긴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숙은 단순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로서 그녀의 이런 성향을 알아챈 새엄마로부터 강제로 감금당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랬던 어머니가 죽게 되자 고삐풀린 망아지 가 돼버린 영숙은 왠지 기괴하기 짝이 없는 패션 감각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자신의 생뚜라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이 그러하듯 되게 똑똑한 척했던 그녀 역시 개허술함의 끝판왕이었죠. 결국 동네 주민이었던 딸기농장 아저씨에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신을 들키게 되고 급기야 영숙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아 그걸 왜 열어요? 영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급격히 꼬여가는 타임라인 그리고 그 파장은 20년 후의 미래에도 큰아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성우 아저씨가 누구야? 딸기 농장 성우 아저씨. 딸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폭주하는 영숙과 이를 막으려는 서연 한때 시공을 초월한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과연 서연은 영숙의 폭주를 막을 수 있게 될까요 타임루프와 사이코 스릴러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영숙 역을 맡았던 전종서 배우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압권 특히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쉽게 분노하는 점등 전반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현실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눈에 띄는 여성 악역들이 부족한 한국 영화 신에서 단연 손에 꼽을 만한 명품 악역의 탄생이었죠. 전종서 배우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웃음> 그러길래 전화를 왜안 받아?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동우와 단둘이 살고 있는 친숙 겉으로는 매우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웃음>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내외를 멀찍이 서서 귀신처럼 쳐다보고 자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집중해서 감시하는 진수 그야말로 행동 하나하나가 개 미치게 오싹한 느낌입니다 급기야는 아예 작정한 듯두 사람의 잠자리를 방해하고 다큰 아들을 직접 목욕시키는 역대급 미친 짓을 장렬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뒤 파운딩까지 날려대는데요 아들내미 앞에서 며느리를 모함하는 건 기본 니 시켰니? 이 죽은도 시살 폭력의 강도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고문까지 자행합니다. 강지가 동우랑 나를 이간질 시켜. 같은 이후 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알게 된 동우가 가출을 시도하자 급기야는 자신의 몸에 자해까지 해가며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사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왜, 왜 이러세요? 30년 동안 널 낳았다는 죄 하나 때문에 널 좋아한단 말한번 못했어 내 인생의 남자란 오직 너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날 떠나? 나 죽는 걸 보려고 그야말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진숙의 타격 고백 결국 이를 제지하려던 아들과 실갱이를 벌이던 중 그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최악의 병크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진숙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게니 탓이라며 며느리를 납치 지하실에 감금한 뒤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자행합니다 안 그래도 미친 여자였지만 아들이 죽은 뒤부터는 그냥 미친 여자의 판왕이었을까요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역대급일 만큼 충격적인 캐릭터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후반부 죽은 아들 옆에서 조용히 섬집아기를 불러주던 그녀의 모습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소름끼치는 장면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으스스한 검은 집에 살고 있는 박충배의 아내입니다. 는 경우 보험금이 나오나요? 라는 흉악스러운 대사로 첫 등장. 이후 보험조사관 전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아들의 XXX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준호는 당연히 이화의 남편인 박충배를 의심하게 되고 신이화의 몸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 그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쓸데없는 오지랖을 쳐싸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준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남편을 죽여주세요. 이후 준호의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가 목이 잘려 죽게 되고 두 눈이 꿰매져 있는 끔찍한 변사체가 발견 준호는 점점 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박충배의 짓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충배의 두 팔이 잘려나가는 뜻밖의 사고가 발생 결국 준호는 그제서야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이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보니 박충배는 신이와의 세 번째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그녀의 꼭두 가 시노릇을 했을 뿐. 앞선 두 남편 역시 보험금 때문에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이화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는데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살벌한 대사를 후리고 당신 이제 손이 없어요. 똑똑히 봐 손이 있나 없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 없이 살해. 그 <목소리법> 는 전준호의 집을 난장판 으로 만든 뒤그 여자친구까지 납치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냉정도도 시크함을 자랑하는 무감정 상태의 살인마이며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궁극의 사이코패스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녀에게 가족은 그저 돈벌이를 위한 도구 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들 중 가장 현 실적인 살인마가 아니었을까요? 잠깐만요.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웃음> 아니야? 그래서 나옷 벗은 거 몰래 훔쳐보고 그런 거야? <웃음> 이런 일로 또 고소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서요. 회장님, 자고로 옛날부터 중국 속담에 음덕을 많이 쌓은 일입니다. <목소리> 모델들 가슴 작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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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길이야!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상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상현은 인간의 피를 탐하는 흡혈귀였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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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순수함과 악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색다른 판무 파탈을 보여줬던 그녀. 태주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태주 힘이 엄청. 칼콩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